나는 엄청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 궁금하면 꼭 확인을 해 봐야 했었어. 응? 어? 이 장난감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바직! 아이 라디오 속에는 뭐가 들어 있지?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지? 바직! 아 이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 TV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아,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야, 이놈아! 어제 사온 TV를 왜다 뜯어 놓은 거야! 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새로 산 TV를 다 뜯어 놓으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말리지만 않으셨더라도 아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봤을 거야. 집까지도. 아, 이 집은 이렇게 지어지는 거구나. 그러다 너는 날. 그러니까 아빠가 매일매일 담배를 피시네. 그때 나는 저건 뭐지? 뽀얀 연기가 쭈룩쭈룩 나오네. 앞에 빨간불도 나오고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웃음>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야. 궁금한데? 궁금한데? 저거 뭐지? 나는 호기심이 한대 찔렀지. 저걸 한번 해봐야겠어. 아이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멈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담배를 피우는 게안 좋은 거라는 생각은 했었나봐. 어른들 몰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같았으면 그냥 물어봤을 텐데 말이야 아빠 그거 맛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푹 암튼 기회를 노리던 중 아빠가 담배를 방해두고 다른 방으로 가신거야 지금이 기회다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아,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아왜 이렇게 떨리는거지 아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안되는 건데 말이야 담배가게에서 담배 한 개비를 쓱 꺼냈지 그리고 라이터도 탁 주머니에 싹 바람처럼 쓱을 빠져나왔지 어 이걸 어디서 해보지? 아무도 날볼수 없는 곳을 찾아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생각해낸 곳이 짜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이야 그래서 딱 올라갔지 아 경사가 너무 심해서인지 너무 높았어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두리번 두리번 그리고 생각을 했지 이곳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왜냐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주머니를 확인했지. 착. 아주 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했지.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 슉! 슉! 사람들 안 와. 아무도 없어. 자, 한번 해볼까?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슉! 슉! 꺼냈지. 아무도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말이야. 슉 슉! 슉! 슉! 그리고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칙 라이터를 칙켜고 불을 탁그 긋더니 불이 빡. 오, 이거 입에 연기가 쏙. 이거 무슨 을라? 하는 순간 갑자기 없던 아주머니가 앞에 딱 나타난 거야. 바밤. 뭐지 이 아주머니?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아, 어, 나 손에 담배. 이거 어떡하지? 저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면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걸 담배를 던지면 아주머니 볼 거고, 뒤로 숨기면 연기가 계속 솔솔 날 거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쯧, <웃음> 아이큐, 아이큐, 아이큐, 덥다. 아이큐, 덥다.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내가 깔고 앉았어. <웃음> 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아 엉덩이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으이, 으이. 내 살이 타는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줌마는 왜 이렇게 느리신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해야 돼 음, 응응 음, 안녕 아줌마 음, 응응응응 음, 음, 음. 이렇게 나는 아줌마가 지나가는 동안 불붙은 담배를 깔고 앉아 있었어 아내 엉덩이 아줌마가 지나가자마자 얼른 엉덩이를 만져봤지 바지가 타서 구멍이 났고 빤스도 탔고 엉덩이도 뜨끈뜨끈한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천만 다행이지 엉덩이 구멍이 나진 않았어. 그렇게 해서 빤스와 바지에 구멍을 만든 채난 집으로 돌아갔지. 으으, 담배 완전 싫어! 담배는 정말 도움이 1도 안 돼. 다시 한번 담배는 폐암을 no.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No. No. 절대 절대 네버 금지! 호기심도 갖지 마 금지!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갖다 물을 그냥 푸이 이야기가 즐거웠다면 좋아요 팍! 구독!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 치크치크치크기야.